지금까지 KBS 한국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1년 방송지표를 수신료의 가치를 더욱 높이며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겠습니다로 정하고 국가기관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KBS 1텔레비전은 한국인의 중심 채널로서 공정한 보도와 균형 잡힌 여론 형성을 통해